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주택 한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은 현재 집주인이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고 계신 곳인데요 애정을 가지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손을 많이 보신 집입니다. 주변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집 옆으로는 차량 교행이 가능한 6m 도로가 지나고 있고 도로 건너편에는 경지정리된 논과 야트막한 야산과 산재한 밭들의 푸르름이 시야를 시원하게 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입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집 쪽으로 도로를 따라 집들이 줄지어 있고 그에 따른 텃밭도 함께 어우러져 있네요. 집으로 들어서는 마당 양 옆에 있는 축사와 창고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대형화 되어가는 축사에 비하면 규모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들어가는 마당으로 들어서 봅니다. 마당에는 왼쪽에 작은 텃밭을 갖고 놓고. 어, 들어가는 길은 자갈을 깔아 놓았습니다. 붉은 벽돌로 포인트를 잡아 놓았군요. 안쪽 마당은 제법 넓은데 모두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 무성한 품 관리가 어려울 때 최고의 관리 방법입니다. 집 옆쪽에는 여러가지 채소를 심어 놓은 텃밭이 있습니다. 디랑까지 들어가 봅니다 배수루를잘 정돈해 놓은 모습을 볼수 있네요 한 바퀴 돌고 나니 다시 정면마당입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현관이 나오고 바로 거실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마침 가족들이 식사를 하고 계셨네요. 조금 죄송한 상황이 되었네요. 주방은 일자형 구조로 공간이 넓지는 않지만 주말주택의 살림을 꾸리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납공간입니다. 주방에서 바라본 거실도 제법 넓습니다 제법 긴 식탁을 두개 붙여 놓았는데 공간이 좁지 않군요. 반대편에 있는 방도 넓직합니다 주말주택이라 살림살이는 단출합니다. 양옆 욕실 또한 넓군요 이제 집전측 후면을 확장해 놓은 공간을 보겠습니다 이 확장 공간 덕분에 집을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이라면 후면 발코니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바로 옆은 농기계 창고입니다. 관리기도 보이네요. 공간 활용을 위해 선반도 잘짜 놓으셨습니다. 이곳을 지나면 측면 공간이 나옵니다. 측면은 바베큐장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전면 확장 공간입니다. 현관으로 들어서기 전에 만나는 공간인데요. 측면과 후면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내실의 기능을 하지만 전면은 신발을 신고 생활하는 외부 공간의 확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당 한켠이 외부 수도는 여러모로 쓰임새가 좋을 것입니다. 수도는 광역상수도입니다. 집 앞으로는 하단이나 텃밭으로 써도 좋을 공간이 또 있군요. 집은 거실을 기준으로 남향이며부허가 주택이므로 정확한 면적은 알수 없습니다. 대략 10평 내외에 확장공간까지 하면 15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교통 등 주변 여건을 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직선거리 두부 5분 정도이며 초등학교 읍사무소는 차량 10분 내외입니다. 군청, 역, 터미널 등 홍성 시내는 차량 15분 내외, 내포 신도시는 차량 10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방, 거실, 주방, 욕실이 모두 하나씩인 소박한 무화가 주택이 있는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의 대지이며 면적 4 8 9평방미터 약 148평인 이곳의 매매가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집 주인이 공들여 놓은 것을 보면 비싼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되실 것입니다. 공구를 제외한 관리기와 cctv까지 모두 매수자에게 인기한다고 하시니 주말농장 겸 주택을 찾으시는 분에게 좋은 조건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